지금 이제 이거를 제이 만약에 3D 프린터로 뽑는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사실 이제 보통 한색으로 출력하는 경우에는 그냥 이게 덩어리 거든요 덩어리 그래서 저 이제 줄무늬가 표현되지 않습니다 그냥 하나의 덩어리로 나올 확률이 매우 높죠 이제 얘를 듀얼 칼라를 이용해서 만들어 보려고 하는데요 이 듀얼 칼라를 사용할 때 이제 필요한 점이 뭐냐면 그 듀얼 컬러의 위치가 정확하게 나눠져 있어야 얘는 이제 색을 섞어서 출력을 할수 있거든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지금 만들어진 이 호랑이를 이제 얼굴만 일단 설명을 할게요. 얼굴로 보면 이제 여기 하나 덩어리가 있고 그 다음에 저렇게 이제 흰색의 모양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얘네가 이렇게 따로따로가 있는 게 아니라 이 검정색 덩어리에도 보면 홈이 흰색이 들어갈 수 있는 홈이 따로 모델링에서 표현이 돼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듀얼로 작업을 할때 모델링을 만들 때는 얼굴만 가지고 설명을 해 보자면 자, 모델링 파일을 내보낼 때서부터 좀 다릅니다 그래서 얘를 일단은 c t r l D를 해서 하나를 홀로 만들고요 그리고 이 검정색을 그룹을 해서 ]을 파줍니다 그러니까 이제 듀얼 칼러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지금 어떻게 돼 있어야 되냐면 이런식으로 돼 있어야 된다는 거죠 모델링 자체가 그래서 이 모델링 자체가 요거 stl 파일 하나 그 다음에 요거 stl 파일 하나가 필요합니다 근데 여기서도 이제 파일을 내보내기 할때제 여기에서 요거 내보내기 여기에서 요거 내보내기를 하면 또안 돼요 어 이제 얘가 이제 위치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위치를 정보를 같이 가져가기 위해서 이렇게 합쳐진 상태에서 모델링이 합쳐진 상태에서 여기 이 검정색 덩어리 부분을 하나의 stl 로 내보내고 그 다음에 요 하얀색 부분의 파일을 하나의 stl 로 내보내야 합니다 큐라에서 듀얼 익스트루더 사용한다고 가정했을 때요 어, 어렵지 않습니다 프린터 추가 눌러서요 비 네트워크 프린터에서 커스텀 네 여기 필요하면 이름이야 뭐 적으면 되죠 그래서 프린터 이름 적어주고 프린터에 사용하는 배드 사이즈 입력해주면 되고요 그 다음에 네모모양 네모 네히팅베드 있다 체크해주고 보통 마린 사용하고 있죠. 그 다음에 여기서 익스트루더의 수를 두 개로 바꿔주면 됩니다. 그러면 여기 이제 프린터의 기본 정보가 들어갈 거고요. 그 다음에 익스트루더 1, 익스트루더 2 기본 정보가 들어가는데요. 어 얼티메이커 4 같은 경우에는 2.85를 필라멘트를 주로 사용하다 보니까 여기를 꼭 1.75로 바꿔줘야겠죠 그리고 이 익스트루더에서 이제 시작 종료 코드 여기 칸이 있잖아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제가 사용하고 있는 아티스트 D라고 하는 프린터는 노즐도 두개 2개, 익스트루더도 두 개입니다 그래서 익스트루더 시작과 종료 코드가 필요가 없지만 제가 앞서서 했던 영상 CRX Pro 같은 경우에는요, 노즐은 하나지만 익스트루더가 두 개입니다. 그런 프린터 같은 경우에는 이 시작 종료 코드가 필요합니다. 어, 그러니까 색을 바꾸기 위해서 필라멘트를 쭉 빼준 다음에 다시 다음에 쓸 필라멘트를 쭉 넣어주는 과정이죠. 그래서 지금 아티스트 D 같은 경우에는 여기 사용할 거 필요 없이 그냥 여기서 마무리를 해도 크게 사용하는데 문제는 없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재료를요, 보면은 이제 재료를 선택을 할수 있는데, 재료 관리에 들어가서, 어, 이제 사용하는 재료를 이제 여기에 이제 새로 제가 생성을 해서, 복사를 해서 이렇게 바꿔 놨거든요 그러니까 듀얼 칼라를 사용할 거기 때문에 이제 색깔을 좀 다르게 표현하는 게 슬라이서에서 보기 좋잖아요 그래서 여기는 이제 생성 복제 이제 가져와서 하면 되는데 특히 이제 듀얼 같은 경우에는 요 기본정보 말고 프린터 설정에 넘어가면 여기 보면 대기온도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이 대기온도 그러니까 하나의 노즐을 사용할 때 다른 노즐을 몇 도로 둘 것이냐 요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지금 오히려 프린팅 온도보다 대기 온도를 조금 더 올려서 사용을 하고 있는데, 어 이거는 그냥 사용자에 따라서 다른 것 같아요. 저는 지금 공간이 좀 추워가지고 대기 온도를 떨어뜨려서 사용하니까 너무 다시 히팅하는데 오래 걸려서 일부러 살짝 높여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두 개. 이제 정보에서 여기 색깔을 다르게 선택을 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야 각각의 모델링 내보내기 한걸 가져와서 색을 다르게 보는 게 편하니까요 자 이제 큐라에서 불러오면 이런 모습이 되죠 네자 그러면 이제 얘가 오른쪽 클릭해서 이제 첫 번째 첫 번째에 이제 익스트루더에서 나오는 색깔로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이 모델이 오른쪽 클릭해서 두 번째죠 다른 모델링 제가 이건 색상을 지정해 놨기 때문에 이렇게 초록색으로 나타나는데요 그러면 요렇게 필라멘트를 다른 걸쓸 거다 라고 지정을 한 다음에 요두 모델링을 쉬프트 키 이용해서 같이 선택한 다음에 그룹이 아니라 합치기 입니다 합치기 모델링 합치기 모델링 합치기를 하면 이제 이렇게 하나의 모델링으로서 지금 이게 자리가 아까 내보내기 할때 자리 정보를 같이 가지고 갔기 때문에요. 이렇게 모델링이 합치기가 됩니다. 이 상태에서 이제 듀얼 칼라의 3D 프린터를 사용하게 되면 각각의 색깔이 구분지어서 출력이 되는 거죠.